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큰타로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갖고 음, 해가 벌써 중천에 떠버렸네요. 어. 그래서 아침에 어, 뒷마당에 딱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남희의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슬픈 약속, 음, 멀어져가는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네. 이별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음. 누구나 다한 번쯤은 사랑을 해 보고 이별을 하지만 언제나 이별은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멀어져 가는 너. 내 생각할까입니다. 카드 뽑으면서 눈물이 핑 돌었어요.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카드 고르실 시간을 드릴게요. 네, 침착하게, 처음에 눈, 눈에 딱 드는 게 없었다면, 카드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멀어져 간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쏙 스며드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마음 편하게 카드를 골라보실까요? <웃음> 고르셨나요? 언제나 이렇게 혼자서 시작하는 이 아침은 어색합니다 언제나 익숙해질까요? 자 그러면 서로는 그만하고 쓸데없어 쓸데없어 자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볼게요 네, 1번 카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침는데 자꾸 잡음이 들어가서 왜냐면 애들이 자고 있거든요. 음. 꼼지락거리나 보네요. 문소리 들으시죠? 자, 잡음이 들리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음. 일단 액면상은 앵면상은 음. 이분이 떠나간 이분이 우리 파랑새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떠나가면서도 떠나지지 않는 음. 여러 분이라는 그 세계에 아직도 갇혀서 못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 어디 한번 디테일을 봅시다. 음. 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딱 그러니까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음.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돼? 뭐 이런 거지. 음. 왜 떠나가는지 아직도 마음이 남았는데 어디 봅시다. 음.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또? 오 이거 액면하고 많이 달라지는데 이러면? 이거 떠나가는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네 이런, 액면상은 아름다웠는데, 응. 이래서 포장지를 믿으면 안 돼. 이거 과대 포장된 거예요. 응. 아이고. <웃음> 이분 이거, 이거. 이 떠나간 사랑은 항상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거 뭐지? 이 사람 혹시, 도둑놈 아니에요? 마음 도둑? 사람의 마음들을 훔치고 여심을 훔치고 다니는 아, 아, 아, 이런 그래서 아, 아. 영희를 만날까 순희를 만날까 막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영희를 만날까 순희를 만날까? 또, 누구야. 해미를 만날까, 막. 이, 이 사람, 뭐 이래? 와, 씨. 양파네. 까문 깔수록 계속 나오네.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가서 여러분을 그리 여러분도 그리워하긴 해요. 사랑했던 시절도 그리워하는데, 또 새로 관심이 생긴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하고도 시작과 동시에 일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고 또딴딴 딴 나무 찍는데 한 나무를 열 번을 안 찍고 한두 번 찍고 딴 데로 가고 한두 번 찍고 딴 데로 가고 막 이러는데요. 음이 사람 들이대매 신인가? 여러분 몰랐었죠? 어, 몰랐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철저히 감췄어. 음, 자기가 들이댐의 신인지 철저히 감췄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건 가져야 돼요. 음, 그거 애들 같잖아요. 그, 그거 애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은 꼭 가져야 되는 거. 음, 그래서 엄마가, 어, 얘 철수야,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사주면 안 될까? 너 그거 비슷한 거 있잖아.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가져까 이거 하나도 안 비슷해. 거기에는 이거 없단 말이야. 아, 나9개가 비슷한데 한개가 없다고 그거 사달라고 떼쓰는? 음. 말이 안 통해. 근데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어, 부드럽고 온화해.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게이 이 도시의 사냥꾼은 이 여서, 여자의 마음을 갖다가 잘 알아. 그래서 그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소연하는 걸 너무 잘 들어줘. 왜냐하면은 이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해서, 음, 그래, 우리 해미가 그랬구나. 음, 우리 영희가 그랬구나. 이를 어쩌지?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떡해요. 어, 역시 오빠밖에 없어 어 역시 우리 박사장님밖에 없어 막 이러는 거지 몰랐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사람 아. 그런데 이거 나왔잖아요 이게 이거 나온 이유를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이거 봐. 이 사람, 양다리도 아니야. 문어다리, 문어다리. 문어다리에요, 문어다리.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사람이, 그,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네. 음, 거짓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음, 맞아. 이, 이, 이런 거를 갖다가, 음, 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이, 이래, 이,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들한테 많은 물질 공세를 받았을 거야. 음. 향수도 받고, 어, 명품, 뭐, 셔츠도 받고,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음. 요거는 그래도 좀 저기만 나은 케이스지 심하면 이제 삥도 뜯고 그랬을 거야. 근데 막막 막 과격하게 이런 게 아니라 막 달콤하게, 응. 약간 사기도 쳤을 거다. 음, 응. 그러니까 쪽 그래도 귀여운 케이스는 이걸 귀엽다고 봐야 돼?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음, 이걸 귀엽다고 봐야 돼? 이이 이 세계에서 이게 그거야.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거 이거. 그, 선물 챙기는 그 맛,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사랑, 이거 사, 사랑, 여러분들도 혹시 이분한테 이렇게 그, 그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우리, 우리 그이가 원하니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다 사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 이 사람 그거, 응.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돼 해결이 안돼 그래서 자기가 이 저기 마짜 정신 차리고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데 이미 여기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이 여기서 나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참 음.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음 이제 이 사람이 그, 수법을 다 썼어. 음. 수법을 다 썼어. 왜냐면, 이 사람이, 수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대단한 사기가 아니라, 잔잔한 거, 음. 잔잔한 거, 뭐, 신발, 구두, 옷, 뭐, 이런 것들 다 받아 챙겼나봐. 이, 이, 이제, 이게, 이게, 이게, 뻣꾸기를, 뻣꾸기 잘 놀러 해서. 전문용, 죄송해요. <웃음> 전문용으로 <요령으로> 뻣꾸기. <웃음> 입을, 입을 잘 털어서. 여자들의 마음을 갖다 혹하게 해가지고 이런 이게 지금 이게 들킨 거지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돈이 필요해 궁에 왜냐하면 이게 과소비 과소비 자기 자기는 일하기 싫고 자기가 벌어서는 이 사람 이 사람 돈 많이 못 벌어요. 자기가 벌어서는 자, 이 이것들을 충당할 수가 없어. 갖고는 쉽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입터는 거지 여자들한테 음. 자상한 척 온갖 오, 그러니까 온, 온갖 천사표. 음. 그러니까 그 온리유 해가면서 뭐 온갖 그, 그 사탕 발림 해가면서 음. 알는 소리도 가끔은 알는 소리도 하고 모성애 자극하고 이 사람 이런 거 했단 말이지. 음. 또, 뭐 하나, 또. 와, 와, 대단하다, 이 사람. 음. 여러분, 속으셨구나. 맞아요. 속았다고 나오네. 여, 여, 여여 여러, 아, 저, 죄송해요. 말이 더듬어. 흥분해가지고. 여, 여, 여러분도, 우리 파랑새 분들도, 여러분, 파랑새 하지 마. 이, 이 사람의 파랑새 하면 안 돼. 이게 멀어져 간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털렸다고 나오네. 서, 뭐, 이제, 선물이든, 음, 쌈짓돈이든 털렸다고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뭐, 따지면은, 이렇게, 막, 굉장히 스윗했다가, 오빠, 나 그때, 저기, 만 오빠, 저기, 돈 급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해줬잖아. 지금 내가 이뭐 이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네. 뭐 카드 값을 조금 내야 되는데 오빠 나한테 돈좀줄수 있어? 음, 정색해 바로, 바로 정색해. 파랑새야. 응.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오빠가 돈이 어딨니? 응. 바로 정색해. 아마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해가지고. 응. 그런 얘기해서 이 사람이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오빠가 아주 즐겁게 그러니까 내가 열을 사주면 이 사람은 그래도 한두 개는 해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빠가 돈 많이 벌면 우리 파란색 이거 해줄게 이것도 아주 그냥 공수표남발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순진한 이 여자들이 다 쏟아 넘어가는 거야 한두 명 쏟아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반복되니까 여러분들도 지쳤, 지친 지 거예요. 그런 게. 그러고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카드값도 너무 많이 연체돼 있고. 그래서 오빠, 내가 오빠한테 이만큼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느라고 이것저것 못 내서 카드를 썼더니 카드값이 좀 낮네. 오빠, 나이것좀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정색해갖고 그냥. 음. 그게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뭐 이런? 이이 어, 이, 이거는 이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권선진이가 권선 권성, <웃음> 말도 안 나와 권선증 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리도 못 가, 가서 발병 나는 게 아니라 심리도 못 가서 뒷덜미 잡혀갖고 여자들한테 한 번쯤. 진짜 이것이 저기다, 그니까 이것이 죽방이로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죽탱이를 갔다가 돌아가면서 맞아야 될 판인데 지금 음. 아. 음. 여자들 이, 이 사람이 순수한 여자들만 순수한 여자들만 음, 꼬셨나 본데. 음 순수한 여자들만 꼬셨나 본데 그리고 헤어졌다가도 아, 땡땡아 아, 자꾸 콧물이 짜증... 땡땡아 난너 너무 보고 싶어 하면서 다시 접근한 케이스도 있어요 음내 아, 사랑은 너내 내 진정한 사랑은 너였어 너를 두고 떠나가서 내가 정말 막 이러면서 온갖 진짜 헐리우드 액션을 했을 거야 음 근데 결국은 뭔가요? 결국은 아무도 이 사람한테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인심을 너무 많이 잃었어. 인심을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어 진짜 온갖 놈 소리는 다 들어. 음. 나쁜 놈, 빌어먹을 놈, 그지 같은 놈이 소리 다 듣고 앉아있어. 음. 여러분이 이분의, 이분의 이분이 마지막에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과 헤어지고도 쭉 계속 입을 털고 다녔어 작업을 했어 근데 그게 다 실패를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노선이었을 수도 있어 여러분에서 딱 끝내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그응 그거에 유스트가 돼서, 그니까힘 안들이고 진짜 뭐지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히 망신살이 뻗친 거예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가 됐다. 음. 그래서 어, 거식이 뭐식이냐 어, 이렇게 아주 뭐지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음. 내 세상에 그, 엄, 아무리 커, 큰 스트레스라도 본인에 나오려고 그러면 나와요. 음. 그냥 무릎 꿇고, 진짜 참회. 그냥, 아, 참회를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음. 개과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이 사람은. 그게 두려워. 그 개과천선이. 왜? 자기는 이거거든. 그거 하면 자기는 그지거든. 근데 카드상으로는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긴 했나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만난 가장 순수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이거는 재미로만 봐요. 음, 이 사람하고 뭐 다시 돌아온다 해도 뭐날날 기억해 주는 게 무슨 애매가 있나? 근데 이 사람 머릿 속에는 여러분들이 그 가장 순수했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 다른 세상의 기준에서 볼땐이 사람을 음. 슈렉이야, 슈렉이. 슈레기. 음, 슈렉인데, 이 사람 기준에서 여러분은 순수한 사람이었다. 음. 이 사람의 사랑은 그 세상의 기준에서는 슈레이었지만 이, 이 사람, 그런 마음 속에서도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 좋아했다라는 게 나오긴 하나요. 그럼 자기가 좋아했으면 지켜야지. 음, 자기가 좋아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웬, <웃음> 그래서 이거 보면 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남아있다. 그런데 올수 없어요. 이 사람 지금 진짜 음, 찢어지게 어, 찢어지게 가난해. 어,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가난을 갖다가 벗어나려면 열심히 일해야지 남들은 투잡들이잡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내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은 응? 그런 생각 안하고 여자들 꼬셔서 그냥 뻑고게 날려가지고 그냥 응? 불로소득, 불로소득에만 눈이 멀었으니까 응? 몇 년이 지나도 이 생활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지 쉽게 들어온 들은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응? 그러니까 이 니가 이, 이, 그어 생각하는 이 순수한 이, 이 사랑도 지키질 못했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신 혼내준 거예요. 음, 그냥 이 사람하고의 기억은 좋은 추억만 생각하시고 혹여라도 이게 돌아오고 싶은데도 저기 막 낯이 없어 못 돌아오거든요. 염치가 없어서. 음. 아, 혹여 돌아온다 해도, 왜냐면, 사람이, 그래요. 세살 버든 여든까지 간다고, 또 상황이 벌어, 또 상황이 또 바뀌면, 또 집어로 나올 수 있어요. 집어로 개못 준다 그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두시고, 그래도 이 사람 마음 속에 여러분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 음. 자,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2번 카드에는 멀어져간 그 사람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음. 뭐고 이거 이거 뭐지? 와이 사람은 플라밍고였나요? 팔색조?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뭐 이런 거? 아니 이게 뭘까요? 와이 사람은 이거 뭐지? 대박인데? 어디 봅시다. 음. <웃음> 여러분 궁금하죠? <웃음>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 내면에 너무 많은 인격이 들어있어. 음. 그렇다고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와 이거 참 <웃음> 이거 뭐지? 오. 멀어져간 이유가 조금 윤곽이 들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 이 환상 환상 속의 그대를 쫓아내던데 여러분하고 등을 지게 된 이유가 환상 속의 그대 음. 이 사람이 음, 진짜 킹카를 만난 거야. 킹카를 본 거야. 만난 게 아니라 본 거야. 본 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백하면 다 받아주겠지. 뭐 이런 거. 무슨 진짜 듣도 못도 못한 멍멍이 소리. 음, 그런 생각으로 음, 망상이지. 자기 망상 자기 착각. 그래서 그 환상을 쫓아가다가 어, 나가리데스. 어. 지금 비슷하게 지금 그 환상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러면서 그러면서그 환상 속에 그 사람한테는 와, 온갖 젠틀한 척 다해 선물 공세 장난 아닙니다 오 완전히 이상형을 만났네 꽂혔네 이 사람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멀어졌던 것 같아요 환상 속에 그대에게 꽂혔어 음, 그래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을 음. 여러분을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이 사람의 그 드림걸이 나타난 거지 드림걸이 그게 너무 셌어 이 사람이 첫눈에 반한 거 같아 음. 그러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 반하더라도 음. 내 연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세상은 그래요. 음. 처음에는 <웃음>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쪽에 이렇게 봐지 딱드림걸를 만나서 진짜 마음을 그냥 한 번에 뺏겨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래요. 반 반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비중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음. 음. 막어이 여자가 너무 멋있는 여자였네. 모든 걸다 갖춘, 음, 모든 걸다 갖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다 갖췄다 해서 막 사회적으로 막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드림 있잖아요. 음. 그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 환상 속에 그녀를 만난 거예요. 음. 그래서, 바들바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고백도 했고, 그러고 선물 공세도 했고, 어, 그런데 안 넘어와. 그, 그, 그 드린 거는 굉장히, 저, 뭐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막 좋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넙죽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그 여자를 이거, 뭐, 뭐, 이거 무슨 이 무슨 이 무슨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 저기 막 직업적으로도 괜찮아요 물론 약간 그 뭐지, 허세나 이런 건 있어도, 그, 저기, 막, 베이직한 게 받쳐줘. 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 남자도. 어느 정도 받쳐줘. 좀 과소비가 없지 않지만, 그 과소비도, 어, 자기의 버젯 안에서 과소비지, 자기의 버젯을, 그, 그, 그니까 순간 버젯을 감정적으로 넘겼다 해도 그 다음번에 좀 이렇게 뭐지? 좀 절약, 뭘 뭐지? 긴축, 긴축, 응, 긴축을 해가지고 다시 그거 갖다 메이크업하고 그래요. 음. 쓸 때는 또 크게 쓰지. 그렇지만 매번 크게 쓰는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이 사람한테 크게 썼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 이걸 어떻게 해? 이 사람 상사병 걸린 것 같은데, 이 여자한테? 이 멀어져가는 이 양반은 진짜 상상 속에 그녀한테 상사병에 걸렸는데 결국은 안 되네요. 그쪽하고 안 돼요. <웃음> 이, 이게 왜 나왔나 했어, 이게. 이 사람, 여러분, 간 보고 있어요. 음. 돌아갈까? 돌아가면 받아줄까? 아, 더 이상, 환상을 쫓기도 힘들고. 왜, 왜냐면, 질렀거든. 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 이를 어째? 어, 여러분들을 되게 그리워요. 여러분들 신경질, 승질 나지? 뭐야, 꽁자진 닭이야? 이런, 이런 거. 응? 왜네 상상 속에 그녀한테 가지 그래? 뭐 이런 여러분들하고 이게 사랑했던 순간을 생각하네. 음. 사랑했었던 순간을 생각해요. 이 음. 생각해. 네 사람은. 음, 음, 음. <웃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리워는 하지만 이 그리움을 두고 떠, 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멀어졌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 그리움을 두고 여러분이 멀어지는 게 아니야. 아니면 그 사람이 오고 싶어도 그리움을 두고 떠나가는 것이든 음. 두분중한 분은 그리움을 두고 떠나간다 음. 그러네요어왜 갑자기 눈물이 핑돌지? 맞아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리네 와 갑자기 눈물이 핑돌아요. 굉장한 슬픔을 굉장한 슬픔을 이렇게 이렇게 억누르면서 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그 억누르면서 가는데 그 길이 나도 몰라. 음 내가 떠나는 이, 이 마음을 두고 이 그리움을 두고 이 떠나는 마음을 이 마음의 끝을 자기도 몰라. 내가 이걸 놓고 갔을 때 얼마나 더큰 슬픔이 있는지 그거 자기도 몰라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쳤거든. 왜냐하면 솔직히 그래요. 여, 내 연인이 그 환상을 쫓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외롭거든. 그기 키다리 아저씨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이 따라요. 나한테도 안 해주는 거이 사람 성격이 그게 아니거든 지르는 성격 아니거든 그리고 먼저 좋다고 고백하는 성격도 아니야 깐깐하거든요 어 그리고 그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 틀을 깨고 이걸 벗어났을 적에는 나한테도 안 했단 말이지 나랑 사귀는 동안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난 거야 자기 틀을 깰 정도의 사랑을 만나서 이 사람한테 하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은 가슴이 찢어졌어 근데 그 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이 아니었던 것같아이 사람이 열병을 알았거든 상사병에 빠졌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관계가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지만 염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이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내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건 상처라기보다는 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이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 쓸쓸함 이걸 갖다가 긴 시간 동안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음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나 아까 여기 카드 뽑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음. 이거야말로 슬픈 사랑이네. 처음엔 같이 시작했지만 짝사랑이 되었고 음. 짝일은 외기러기? 근데 그 기러기가 돌아왔는데 그그 그 기간에 그 기간에 슬픔에 너무 커서 이걸 두고 가는 아이번 카드 여러분 음. 아 진짜 그 슬픈 약속 노래가 진짜 딱 맞는 카드인 것 같아요 이번 카드가 여러분 힘내시고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음,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네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거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남아있다면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될 것이고 음, 내 인연이 아니라면 음,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가 되겠죠 음. 자 2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끝네 이제 3번 카드 리딩 자 카드를 열어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 리딩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 2번 카드에서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 올레리오, 이건 내장이 뽑혔네. 음, 이 내장을 뽑은 게 우연이 아닐지라 생각하고 내장 네다 하겠습니다. 떠나간 그 사람 음, 이거는 이거는 떠나간 게 여성분들이신가? 여성분이 떠나가 우리 파랑새 분들이 떠나가신 거예요? 떠나가 놓고 그려워 하는 건가? 음. 마음의 탕정심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음. 일단은 봅시다. 액면으로 하는 거 믿을 수가 없어. 음. 어쩔 때 액면은 진짜 좋은데 내용이 안 좋은 케이스가 있고 액면은 별로인데 내용이 좋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음. 어디 봅시다. 자, 템플러스 카드가 나왔고. 이거 뭐지? 뭐, 여, 뭐, 연애는, 나한테 연애는 사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였나요? 이분은 지속적으로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건 같은데 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왜 멀리 떠났을까? 어디 봅시다. 이 일이 바쁘셨나? 음, 일 때문에 멀어져 간 건가? 상대방이? 조금만 더 뽑을게요. 정확한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 비스무리하게 좀 일이, 여러분들이 <웃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분. 음. 아, 그런 거 같네. 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직장이라면 직장, 뭐 가정 가정 가정이 아니지. 그리고 뭐 어떤 기업에 다니지 않더라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일을 끝나면 저일해야 되고 막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되지 않았었겠나 싶어요. 음. 일에 치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제대로된 소통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혼자서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판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막막 막 죽는 소리 같은 거 못해. 음,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돌봐야 될게 너무 많은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음, 그래서 자기의 그 힘든 그 상황들 응? 그리고 만약에 회사 회사 다닌다면 어느 정도 지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기가 있고, 그게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밑에 직원들 거느려야 될 것이고, 막 예를, 그, 그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그, 알바죠. 알바를 한다 그래도 알바를 하나,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 거기서도, 어, 그, 책임있는 자리에서 막 이것저것 해야, 신경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그런 거에서 너무 잘한다는 거야. 남들은 어려워서 하지도 못하는 거, 이분은 척척척척 잘하고, 그리고 그 직장 내에서 아주 그냥, 뭐지? 그, 그, 뭐지? 그, 뭐, 그거 뭐라 그래요? 음, 시원시원하면, 맞아. 시원시원하면서도, 이게 그 사람들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핸들링을 너무 잘해. 음. 이, 예. 그러다가 보니까 정작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을 못 내줬을 수도 있다. 음. 마음은 그래요. 음. 마음은 너무 가득하고 지금 이그 떠나간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커. 마음은 또 크고 음? 다시 이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요. 업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응. 음. 맞아이 사람은 주 그러니까 이, 우리 파랑새 분들은 주, 이, 이게 떠나 떠나가 떠나 보낸 게 우리 파랑새 여러분들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느 정도 자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 나왔잖아요 이거 저기 막 식스 완드 식스. 음. 그 뭐지 자기 그 적에 있는 성취욕 같은 게 있는 거야. 어. 여, 꼭 남자만 성취욕이 있을 한법 있습니까? 여자도 성취욕 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게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내가 막 맡은 일을 갖다 완벽하게 탁 피니시했을 때 오는 쾌감. 음꼭 사랑이나 뭐 이런 걸로해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음.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도. 어?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고, 이 직업적으로도 열심히 했을 때그 성공에 대한 그런 게 있어. 어, 맞아요. 이또 중복돼서 나왔어. 우리 여러분들은 거의 일중독? 어. 그 일에서 쾌감을 더 많이 얻는 거지. 음. 그리고 이렇게 대인관계하면서도 이 대인 그 굉장히 뭐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대화하기 어렵고 뭔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까다롭게 저기 하는 까다로우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탁 나서면 일이 그냥 일사천리로 탁탁탁탁탁 풀려. 음. 아 역시 우리 응? 이 팀장 뭐이 대리 뭐이 부장 어, 최고야 뭐 이런 거지. 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칭찬보다도 자기가 맡은 바의 일에 그걸 갖다 성취했을 때그 기쁨이 말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즐기는 사람. 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자연적으로 이제 저기 2순위로 밀려나게 된 거죠. 2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 3순위, 4순위일 수도 있어요. 음. 참. 근데 여러분이 그, 그, 그분에 대해서 마음은, 마음은 있어. 맞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잡을까 이게 이, 이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두 가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어, 일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갖다가 그저 그, 그, 저글링을 해야 되니까 그 또한 음, 피곤한 피곤한 거죠. 뭐두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저글링을 하려 그러면 두 개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잖아. 이이이이 이, 이, 이, 이 카드 자세세 보실래요? 이 조금만 그 원판에서 한 발을 들고 이원 밑에 원숭이 있고 여기 저글링을 하잖아요. 응? 이 발게 꽉 잡고 원숭이 발발 발발 뭉개겠죠? <웃음> 원숭이 발발 뭉개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 저글링 하는 게 이게 쉬워요? 이거는 고수여도 장시간 못하지. 어. 서커스 할때 저글링 갔다가 포에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하고 끝내지. 잠깐 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친다. 일에 대한 여기 아 있잖아 일에 대한 업무가 너무 지친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뭔가 대화하기가 힘들었다. 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사랑이에요? 아니면 일이에요? 사랑이에요? 일이에요? 여기서 보면 일이라고 나오는데, 음, 여러분들 뭔가 목적한 거 있어요? 뭐, 내가 언제까지는 얼마를 벌어야겠다라는 무슨 어떤 그골 있어요? 그 골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 하나만 보고 가는 것 같아. 음 정말 진짜 불굴의 의지, 불굴의 의지. 그래서 연인한테 신경을 못 써줬는데 개중에는 이렇게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연인이 음,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간 케이스도 있어요. 음 그냥 헤어진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어, 어, 다른 사람은 이제 대,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뭐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사랑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개중에 떠나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아직까지는 또 약간 거리감은 있더라도 그 어느 정도 대화나 소통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보여져요. 음. 자 그럼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일에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딱 누웠을 때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지. 그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품에 꼭 안겨서 위로를 받을 텐데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요.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 왜냐하면 만약 여자라는 게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 되게 강해 보여도 그 사람은 항상 두 야, 양면성이 있어. 강한 게 먼저 보여지는 가, 겉은 강하고 안이 여린 사람이 있고 겉은 여린데 안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강한 사람일수록 그 안에 여림이 있다는 거지. 맞아.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네. 음, 달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음, 맞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분은 지금 떠나간 아니면 멀어져간 그 사람 아니면 현재 있지만 대면 대면하고 있는 그분께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일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 자기가 돌봐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목표도 있고 돌봐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어. 이걸 갖다가 다 원만하게 어? 저기마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고 여기 텐소드가 나왔죠 음. 지금 거의 크라이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의, 스트레스의 크라이막스에온 거야. 완전 꼭지점을 찍은 거야. 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 같은데 눈을 감고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결정을 내려야지. 눈 가리고는 아무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아무 것도 잃지 않고 얻어지는 건 없어. 사랑을 원한다면 일은 조금 덜어내야 돼요. 그러면 나의 골은 늦어지겠고 내가 돌봐야 될 것들은 조금 데미지가 나겠지?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가장일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책임져야 할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책임져야 될게 너무 많을 수가 있어. 음. 그거 있잖아요. 그 골드미스? 부모님, 형제, 뭐,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책임져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거나,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음. 보니까 이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 마음은.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야. 이, 이분이, 우리 파랑새 분들이 여기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계속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음. 아, 이거 도대 마음 아프네, 이거. 마음 아프네.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소년소녀 가장도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시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떨어져 나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근근히 연명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안의 리더가 돼버린 거야. 나도 그 미래를 계획, 나도 결혼을 하고 미래를 계획을 계약,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 그러나 여기 보세요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 음, 태양이 떨어져도 고 새로운, 새로운, 음, 나를 숨쉬게 할 일들이 생긴다. 음, 그것이 과, 떠나보낸 연인이든, 아니면 지금 대면대면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연인이든, 그거를 갖다 떠나서, 나에게, 어, 가슴 뛰게 하는, 음, 새로운 에너지가 될 일이 생기게 된다. 음, 어, 간혹, 어떤 분들은, 그, 지금 대면대면 대면 하고 있는 연인과, 응, 어, 뜨밤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음. 음. 맞아요. 음, 지금 대면대면 대면 하고 있는 분, 있으, 있으신 분 있죠? 어, 어그 분하고, 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분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그래서, 그분,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그분하고, 음, 달콤한 밤을 보낼 수 있겠네. 격, 여기서 보면 격정적인 밤이요. 어. 그래서, 음, 그분하고, 그게 멀어져 간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음, 일단은, 음, 그런 밤을 보내줬네요. 아니면 이미 보내신, 그런 밤을 이미 보내신 분도 있고, 어, 밤을 이미 보냈거나 아니면 밤을 보내게 되실 분. 근데 이미 밤을 보낸 분들은, 어, 엔딩이 안 좋았어요. 음, 엔딩이 안 좋았고, 그게 또 다른 그, 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음. 아이 내용이 너무 슬퍼서 이이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한 이한 리딩에 한 케이스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한 모든 케이스들 음, 음. 그, 그렇게 해서 안 좋게 끝나신 분도 있고, 아니, 그, 더러는 그 분과 같이, 어, 진짜, 같이 그냥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고, 음, 두 케이스가 동시에 나오네. 왜냐면 모든 분이 그렇게 뜨밤을 보냈다고 해서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반이에요. 어떤 분은 그분하고 교제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음, 대면대면 대면 했었던 사이.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일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분 마음에는 있지만 그분과 뜨밤을 보내고 연인 확실하게 연인으로 가는 분도 있고 밤을 보냈는데 아 이거는 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거기서 그냥 딱 끝내신 분도 있고 음. 아니면 그럴 분 음. 과거형이 될수 있고 미래형이 될 수도 있어요. 음, 맞아요 음. 자 2번 카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카드가 알려주는 것처럼 내일의 태양은 밝게 빛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무 힘든 순간이고 과거에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냐라고 했을 적에 어, 생각은 한다 음. 여러분들을 기억은 한다 음. 무엇을 기억하냐 자기 열정이 가득한 음, 멋진 음, 그런 여자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미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음, 제 다시 만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만난다고 해도 오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이라는 게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들인 것에 책임이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길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이 있겠어요? 길들이는 만큼의 책임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이 생활에 바빠 갖고 그분에게 신경을 많이 못써 줬기 때문에 어? 이어진다 해도 그 기간은 짧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이시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돌아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게 어떤가 싶네요. 음, 네. 2번, 아, 3번 카드죠? 예. 네. 3번 카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이제 마지막 4번 카드 남았습니다. 4번 카드를 열어볼까요? 음. 떠나간 그 사람. 음. 시커니, 이거는 뭐지? 여성분들이 떠나간 건가? 뭐야, 이거는. 어, 이거 떠나간 그 사람을, 이거 이분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액면상은 그래요? 액명상은 다시 만나고 싶어 해. 이 4번 카드의 주인공은 이 떠나간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했던 순간에 그 기억이 이렇게 서서히 그 지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추억, 추억하면 추억할수록 또 다른 마음이 피어오른다? 추억이, 사, 추억이 사랑을 만드는 거죠. 또 다른 사랑을. 음. 어디 봅시다. 음. 와, 이거 명언이다. 추억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가는. 음. 적으세요. 아주 명언이네. <웃음> 어디 봅시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손에 땀이 나서 카드가. 깊은 슬픔에서 뭔가 그걸 이제 용이 승천하려고 트, 저기만 몸을 꿈틀 꿈틀대는 그런 거 음. 조금 더 뽑아봅시다. 음. 너무 고집스럽게 나만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나? 어. 또 아니 이렇게 활동력이 없잖아. 활동력이 가만히 앉아서 뭘 그렇게 그리우면 추라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 4번 카드 여러분들은, 음, 맞아. 이게, 그 뭐지? 가슴에 몸부림치는 사랑도, 있잖아요. 그, 조독배그 노래, 그 노래. 가슴에 몸부림치는 사랑도, 음. 그거예요이 마음 속에서는 막 몸을, 이게 막, 용이 승천하고 싶어서 물속에서 막 몸을 갖다 빌빌 꼬는 거야. 그런데도 못해. 음. 다시 사랑하고 싶어. 근데 그걸 못해요. 성격상. 이게 성격상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 거야? 왜 못하지? 떠나간 그 사람이 그걸 못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못한다. 누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여유있으세요 음. 금수저 흑수저는 아니에요 아, 아닌데요 저 흑수저인데요 그래도 흑수저인데도 금수저같이 보이는 흑수저 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티셔츠 하나를 걸쳤데도 귀티가 나는 음. 귀티나는거 중요해요 결국은 그, 그, 그 티나는대로 가더라고 음. 거꾸로 뽑았어? 자, 이, 지금, 상대방인지, 이게 여러분인지는 이게 나오지는 않네. 음, 상대방이, 하여간 둘중한 분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음. 간절한데도 움직이지 못해. 음, 왜 움직이지 못하지? 마음은 그대, 마음은, 이게, 마음은 간절한데 왜 움직이지 못해? 왜? 뭐, 둘 다, 뭐, 저기, 막, 의자에다가, 뭐, 순간접착제 붙여놨어요. 왜안 움직이지? 쌍방인데, 이거? 여,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안 움직여요. 뭐야, 이거 자존심 싸움 하는 거야? 자존심 게임 1, 2야? 누가 더 자존심이 센가? 아, 이제 알겠다. 음, 나왔네, 답은. 답은 나왔네. 음, 맞아. 답은 나왔네요. <웃음> 뭘것 같아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음. 혹시 저기 막 유흥업소 가서 원나잇 하신 분 있어요? 음, 그거 같아. 음, 이건 무슨 바람인 거 보다도 어, 맞아. 유흥업소 융업, 가 갖고 원나잇 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거 아니면 삼각관계. 음, 요즘에 그 소셜미디어 많잖아요. 음, 거기서 뭐 동네에 뭐 친구 사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동네, 동네 아줌마, 어, 동네 언니, 어, 동네 누나, 뭐, 동네 오빠. 하여간 그 소셜미디어에서 아니면 게임미디어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만난 사람하고 음, 사고를 친것 같아. 둘중한 분이. 그러니까 이게 그뭐 내연 뭐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확 싸우고서 일단은 헤어졌어요 일단은 헤어졌는데 그리운 거야 어 그리운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막그뭐 내가, 내가 죽일 땡이지 내가 미쳤지 이런거는 안보여 그냥 이게 그냥 아 그냥 그거 그건 거다 굉장히 단순하게 어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거야 어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뭐 이러 그러니까 바, 자기 반성은 안 보여요 어, 왜냐면 그둘다좀 뭐라 그럴까 어 굉장히 외관상 선숙하고 지위도 있고 이제 뭐언 그때 금수라고 랬잖아 남자도 만만치 않아 남자도 만만치 않은데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먹고 살게 걱정이 없다 보니까 조금 어 나이가 들어도 그런 거는 있어 막무가내 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게 아니야. 아 그냥 한번 실수고 어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어. <웃음> 이걸 귀엽다고 해야 돼한대 줘봐 가야 돼, <웃음> <대 접어가야> 돼. <웃음> 어, 계속 돌아가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아니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했어 땡땡아 파랑새야 아니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실수야 뭐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빌든가 어, 빌지는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돌아가 지나 움직이지 않는데 음, 안 움직여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발만 동동동 동 굴러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 미치려고 하네 왜냐면은 이게 어떤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 놀러 갔다가 어, 뭐 동네 친구 뭐 이렇게 만나 그러니까 그렇잖아 솔직히 연인이라고 24시간 붙어있지 않잖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각기 일이, 일이 있잖아. 근데 채팅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어떡하다가, 이제, 그럼 우리 모여서 어디 가서 술 마실까? 이러다가 원나잇 한 거지, 음. 그 어, 그러다가, 이제, 닦았다 걸린, 닦았다 들통에, 들통에 났으니까 뭐 깨진 거지. 깨졌는데, 이게 그래요, 막. 성격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삐리 그냥 이럴 거면 헤어져 이런 개 찾고 소 찾고 까나리 액자 찾고 이러다가 헤어진 거면 속이 시원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진짜 철딱선이 없이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승질나서 확 헤어지긴 했는데 쌍방 다그런데안 움직여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양쪽 다 세요 음. 두분다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누구 하나 이냐면 솔직히 그 피, 피해자지, 피해자 둘중 하나는 피해를 입은 거지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잘못은 네가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럴 수는 없잖아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것도 한번 용서해 주면 두번세번 번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버티는 거고 나도 못 가는 거지 내가, 여, 내가 파랑새인지 아닌지 그건 정하지 않았어요. 음. 근데 이거는, 어, 미안하지만 파랑새 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 음. 파랑새 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음. 음. 그니까, 어, 7대3? 음. 파랑새 분들이 7, 7쪽이다라고 보는 거지. 음. 그래서 계속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지금 못 움직여요 응. 가면은 어디서 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가면 욕먹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제대로 안될것 같고 근데 이거 용서해 줄까요 남자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센 사람인데 자존심이 엄청나게 세고, 이게 지금 자존심에 스크라치 는 났는데? 이 남자 자존심에? 멀어져 간 사람이, 이거 내 실수로 멀어져 간 거잖아. 지금 이 사람 잠수 탔나보다. 그, 잠수 탔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저게 아니라 자기 일은 하면서, 응, 음. 이 잠수라는 의미는 이 관계, 이이 이 우리 파란색 분들을 갖다가 집중 분석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응, 싸우긴 싸웠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 오고 싶어 한다는 거를 갖다 눈치 눈치챘을 거예요. 응, 눈치 깠어. 응. 그 정도 눈치도 없으려고. 응.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뭐, 푸샤를 보든, 뭐, 뭐, 뭐, 저기, 뭐, 뭐지? 인스타그램을 보든 뭘 했을 거 아니야. 그게 흔적이 다 남았지. 가고 싶으니까, 돌아가고 싶으니까. 음. 왜냐면 그, 저기, 뭐, 그, 원나잇 한그 사람은 별거 아니거든.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 음. 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음, 아, 이 남자분들 자존심 엄청 스크라치 났고요. 음. 이 스크라치 이난 이거에서 어. 너무 힘들었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긴 나눴을 것 같네 대화는 나눠봤죠 응, 대화는 나눠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민하지 어,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거 혹시 약간 소문났어요? 음, 소문이 약간 난것 같은데 소문이 약간 난것 같아요 음. 이를 어째? 이그 상대분 진짜 화많이 났어요 음, 화많이 났고 자존심이 완전히 그냥 뭐야 이거 아이 남자분도 여러, 여자 이, 우리 이 파랑새분들을 진짜 사랑하긴 사랑했었나보다 그 뭐죠 어떤 느낌이냐면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느낌 음. 가슴이 다 타들어가도록 고민을 했어요 이 남자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 인도에, 제가 이 결론을 말씀에 말하기 전에, 인도에 어떤 예를 드릴게요. 인도에, 옛날 옛날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세민, 절세민이 있었어. 근데, 이 여자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 가난하니까 이 여자가 부잣집에 팔려간 거예요 근데 팔려가긴 팔려간 건데 그 부잣집 그 나으리께서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첫남밤 초야를 치르는데 이게 단추가 이제 목서부터 이제 엉덩이까지 쫙 있는 거다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응? 첫날밤을 치렀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풍습, 그, 그, 그, 그 나라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남자가 자기 아내하고 초야, 첫날밤을 치르면, 그, 초야를 치르면, 그, 허른을 갖다가 이 밖에다 걸어놔야 된대요. 내 여, 내 여자는 처녀였다는 거. 음. 근데 딱 초야를 치렀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던 거야. 그그이 사람은 그 마을의 유지급이고 엄청나게 부자였고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사랑해서 그그 그 저기 막그 아내로 맞은 그 여자에게서 그혈그 그, 그 뭐지 처 뭐지 처녀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초야를 치르고 밤새 깊은 고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처녀가 아닐 경우에는 죽여야 돼요. 음. 옛날엔 그랬거든. 고민을 했더니 자기 허벅지 살을 베서 그 이불에 뿌리고 그걸 밖으로 걸었대요. 음. 그게, 어, 근데 이 얘기에, 이 얘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 남자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가 이건 얘기인데,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허벅지를 그 베일, 베서 그 피를 그 이불에 뿌릴 때그 마음이, 과연, 과연 어떤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다 같은 마음으로 그걸 갖다 했을까?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 벌어진다면?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랑해서,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베였겠지. 세 가지 경우겠죠. 음. 이 사람은 진짜 칼로 베이는 음. 음, 아픔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가타부타 저건 그 없이 그 그러니까 뜨밤 보내지 않았어요? 음, 격한 밤을 보냈을 것 같아. 음. 여러분이 그 저기만 그렇게 원나잇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냈, 화가 났고 진짜 막 가슴이 다 타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오저기 뜨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격, 격정의 밤을 보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게 다시 나랑 어그 이거 좀 뽑았어.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게 바로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걸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시는 마음 아실 분도 있을 거야. 음. 나는 이게 딱히 무슨 마음인지 왔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 설명을 못 하겠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 그, 오장육부가 다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을 만나서 소, 대화를 하고, 격정의 밤을 갖고 헤어졌어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그래도 스틸 그리워하네. 근데 이 사람, 그니까, 이 사람이 그리워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 훈, 어, 헤어졌네. 그그 그 밤이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못 잊는 것 같아. 음. 사랑했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의 마음은 안 나오고, 이게 더 뽑으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맞아요. 음. 근데 왜 반성을 안 해? 만약에, 어, 진짜로 뉘우쳤다면, 이게, 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 음, 가진 않았을까. 한 번에 재고를 해볼 만한, 응, 음, 재고를 해볼 만한, 어, 이제 않았을까 싶어요. 음. 자,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멀어져 가는 그 사람, ...을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음. 자 그러면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